탕탕탕 성민호 위키 믿지 마세요 너무 옛날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성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몰라요 아... 바꿔주시나요? 한번 바꿀 때 됐죠 저좀 옛날 사진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게 마이노, 마이노, 거려서 마이노가 된건데 그냥 송민호로 돼있을 거예요. 저는 마이노라고 불러주는 걸 좋아합니다. L-O-V-E. ENFP입니다. 근데 이제 ENFP의 좀 인식이 막, 와! 그런 인식인데,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요. 그 외의 것들은 맞는 것 같아요. 어, 네, 맞습니다. 해바라기 좋아합니다. 오, 오, 감사합니다. 아, 또 제가 좋아하는 고기 배우 감사합니다. 수많은 캐릭터가 아닌데, 위키... 믿지 마세요. 그거 너무 옛날이에요. 아, 하지만 저는 이정재 선배님 진짜 비슷한 것 같아요. 정감님, 제발 딱한 개만요. 이러다 다 죽어요! 아... 진짜 행복했죠 또 하고 싶어요 너무 한 번만 해서 제짜 아쉽고 기회가 된다면 또 하고 싶네요 음... <웃음> 어렵다 탕탕탕 송민노 언제나 히트를 쳐라 탕! 뭐, 나갈 수만 있다면 뭐든 다 좋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기회가 된다면 좀 발렌시아가 논에 꼭 한번 사 보고 싶네요. 어그 정확한 정보를 찾으셨네 요즘은 저는 목걸이 자주 껴요. 진주. for 멀미 좀 있어요. 멀미 싫어요. 결국에 똑딱이 들고 다니게 되더라고요 GR2를 자주 썼는데 리코사에 GR3를 사서 그것도 잘 쓰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한을 찍었던 것 같아요 별펄 노출을 좀 길게 줘서 네 마리클 어, 독자 여러분들 발렌시아가이 있고 아주 멋지게 담기려고 노력했으니까 1호로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 송민호의 여러가지 활동 많이 기대해주세요. 안녕!